도연아 예. 이번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가?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? 네. 어, 어,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상도 찍고 그래도 재밌었잖아 네 재밌었습니다 <웃음> 왜 이래 힘이 없어? <웃음> 어. 네 재밌었습니다 <웃음> 어, 일단 내 채널에 나와줘서 고맙고 어. 어, 그런 점에서 어, 고맙게 생각한다. 네, 또이 어. 일할 수 있어서 여기서 좋았고, 네. 다른 음. 일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네요. 다른 일자리 같은 거. 아 어, 그래? 네. 어. 어, 식당에 한번 일해보니까 어때? 식당에 한번 일해보니까 이라 서빙은 일이 서빙이라는 일이. 쉽지 않다는 걸좀 느꼈어요 좀 많이 느꼈어요 아 그래? 네. 어, 이제 그러면 앞으로 식당 일 같은 거안 하겠네? 식당 일요? 다른 거 해봐야죠 다른 걸 시도해 봐야죠 한 가지보다는 아 그래? 응. 어, 어, 앞으로 네가 근데 지금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어, 뭐 이런 경험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거든 네. 뭐 다시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,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어, 너희 미래는 아직 발다고 생각해. 어, 예. 어, 그런 점에서 화이팅 한번 할까? 예. 네. 자취! 자, 자취! 아재! 아재! <웃음> <웃음> 어, 어, 그리고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? 하고 싶은 얘기요. 어, 형. 하고 싶은 얘기 없어 예, 네, 자차아 t v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어, 그래. 그래, 나 수고했어. 네, 그래. 어, 어. 안녕. 네.